acrobat leader hancom office m i c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난 부럽지가 않아 왜냐면 네이버웨일에 문서 뷰어가 있기 때문이지 아, 나도 부럽지가 않아 자 네이버웨일에는 pdf 문서 한글 문서 오피스 문서 뷰어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내 pc에 acrobat leader hancom s 오피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네이버 웨일을 이용해서 파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메터버스 NFT 여기 PDF 파일을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. 네이버 웨일에서 PDF 파일을 클릭을 하면 열기를 할 것입니까? 저장할 것입니까? 물어봅니다 열기를 누르면 네이버 웨일 자체 PDF 리더가 열립니다. 자, PDF 파일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. 아, 마찬가지로 HWP 한글 파일 한글 파일을 클릭을 하면 열기를 누르면 네이버 웨일 자체 뷰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 볼수 있죠? 그 다음에 오피스 문서, ppt 문서 같은 경우가 인터넷 상에서 열지 않고 내 PC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 네이버 웨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. 파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연결 프로그램을 누릅니다. 여기 네이버 웨일이라고 있죠 요걸 클릭을 하면 자 열리죠 파워포인트 pptx 파일이 네이버 웨일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열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어, 뭐냐면은 유튜브에 이렇게 치시면은 여기 영어성경 나옵니다 관심있. 있신 분들은 구독 한번해주시고요 제가 편집하는 채널입니다 각종 워크롭의 PDF리더 항쿵오피스, m s 오피스 프로그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